이번에는 이제 2022년에 부동산 전망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걸 잠시 짚어 보겠습니다 2022년에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큰그 원인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집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주물주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금년 12월달에 있는 선거에서 보수가 또 조건 탈환을 하느냐 진보가 계속 수송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 문제가 차이가 많이 날 걸로 이제 봐집니다 사실 그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스스로 이제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 이렇게 자백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 자백하는 것이 왜 그렇게 실패를 했느냐 수요와 공급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정책만 가지고 휘둘르면 은아 국민들이 세금 내기 싫으면 따라오겠거니 하는 이런 그 아주 행정편해적인 발상을 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이 규제만 이 규제 일변으로 나가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더욱더 복잡하고 어지럽게 만든다는 이제 그런 그 지탈을 받게 되니까 보수 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은 그러한 그 잘못됐던 점을 어, 쫓아가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 논리에 좀 맞춰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부동산 전망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단지 뭐 정부 정책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이거에 의해 가지고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 부동산 전망이 주식 전망하고 그게 같이 갑니다. 지금은 이제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옛날에는 주식이 오르면 부동산이 떨어지고 그건 우리 경제 규모가 굉장히 작을 때의 얘기입니다 부동산이 오르면 주식이 떨어지고 했는데 그건 지금 통하지 않아요 지금은 전체적인 경제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과 주식하고 이렇게 동행을 는 주식이 오르면 부동산도 오르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인구 증가율 에 따른 부동산 가격, 또 세대의 증가에 따른 부동산 가격 이런 거에 대해서 인구소멸지역 그런 것이 지난 시간에 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부동산의 가격이 제대로 형성 되려면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구가 어떻게 되는 것이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가 지금 현재부터 이제 줄어드는 그런 시점이죠. 그 줄어드는 시점이 뭐냐 노인들 숫자는 늘어나고 그다음에 아기들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한 가정이 두명 정도 애기가 태어나야지 인구 유지가 되는데 한 가정이 한 명도 안 태어나요. 0뭐 0.7, 우리 0.7 얼마? 정도 되죠? 그럼 이 정도 되면은 50년도 되지 않아가지고 우리 인구가 소멸될 정도의 이를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인구 우리가 천만으로 줄어들게 되면은 지금 현재 주택 숫자 1850만 세대에요. 이게 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 필요 없으면 집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인구와 주택은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무교육이 어디까지 의무교육입니까?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다,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대학까지가 그 의무교육 교육이죠. 그냥 등뿌일려다시피 해가지고 다 대학을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대학 상황이 또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대학 상황이 지방에는 굉장히 문을 닫아야 될 대학이 많아요 오늘 학생이 이제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기왕 학교를 가면 다 수월히 있는 대학을 가지 지방대학이안 가려고 하니까 더 심하죠 지방대학은 지방대학이 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아야 한다고 하게 될것 같으면 은 이게 도대체 이제 우리의 그 저거는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소아과 의사의 수요는 꾸준하지만은 저출산으로 인해가지고 애기들 환자가 없으니까 소아과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의대생들도 소아과 지원을 안 한다고 한답니다. 자, 이 저출산으로 인해가지고서 가장 상 타격을 받는 게좀 아이러니컬하죠 소아과 의사들이 가장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아과 의사가 없어지면 은 그때 출산한 아이들은 건강을 누가 지켜주느냐 이런 문제가 필연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하고 주택 문제하고를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 지금, 여당이고, 야당이고, 뭐, 대통령 후보가 여, 당에한 명, 야당에 뭐, 네 명에다가 심상정, 그 다음에 안철수, 또 김, 뭐, 김, 이런 분들 뭐, 한 일곱 명 정도 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아직 공약발 표를 들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인구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발표를 한 분이 없어요. 자, 결국 요소음에 이제 보면은 국가의 힘이 뭡니까? 국가의 힘이 인구가 얼마 되느냐 국가의 힘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국가의 힘은 자꾸 줄어듭니다. 주택 숫자가 뭐, 문제가 아니고, 음, 국가의 힘이 자꾸 줄어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애쓰고 신경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출산도 안 하려고 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다 아는 두 가지 문제 아닙니까? 애들을 키워가지고 교육시키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 제대로 교육시키려고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그 자식한테 지안 들어도 됩니까? 애들 때문에 상처받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하니까 이 교육문제 때문에 애못 낳겠다 집도 없이 뭔결울뭔 장가로 가고 시집을 가느냐 주택문제 교육문제, 주택문제 이게 지금 말이죠 우리 인구 증가를 가장 가로막고 있는 그런 요인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하는 대통령 후보를 이번 선거에는 아직까지 볼 수가 없죠 뭐 어떤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별짱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금년에는 또 한 가지 문제가 또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 문제예요. 여러분 중국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들 중국에 말이죠. 지금 입주를 안한빈 아파트가 몇 세대나 되겠습니까? 중국에. 다 지워놓고 입주 안 하고 있는 아파트가 중국은 원래 정확한 통계 안 나오죠. 5,500만 세대에서 1억 세대 사이랍니다. 중국 말이죠 무슨 개발 계획 해가지고 도시를 하나 새로 만들었는데 그 도시가 사람이 하나도 안 사는 유령 도시가 된 그런 케이스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한 수백 군데 그런 데가 있어요 심지어는 말이죠 중국 사람도 과시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차는 말이 기차는 뭐 400km 간다, 450km 간다 해가지고 막 만들어가지고 손님도 없는 기차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말이죠. 그 운영하는 데만 150조 이상이 적자가 나고 손해가 나고 있답니다. 이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4 개의 커다란 부동산 재벌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한가만 문제가 되고 있죠. 앞에도 한번 다음, 문제, 다음 문제가 돼요. 지금 말이죠. 중국의 4대 부동산 재벌에서 아파트값을 20% 할인했어요. 그래도 안 팔려. 지금 얼마 할인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50% 할인, 50% 할인. 그래도 안 팔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부동산 재벌들이 다 망한다. 중국에서 이 건설이 차지하는 게... 이 국민소득의 한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게 이제 전부 다 망한다 그런 얘기가 지금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 망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는 뭐 주, 중국이 잘못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신나야 할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왜요?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은 중국에 거래하는 게 우리 전체 수출의 25% 그러니까 약한 1500억 달러 정도를 갖다가 중국에 수출하고 또 그만큼 사오겠죠 그러면은 중국하고 오가는 그런 물자가 한 3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0조에 엄청난 돈이죠? 근데 중국이 저렇게 비참거려가지고 경제가 후퇴하게 되면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고 수입하고 하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한 또 타격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집값이 경제가 좋을 때 집값이 올라가겠습니까? 경제가 안 좋을 때 집값이 올라가겠습니까? 거기다 지금은 또 악재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악재가 있느냐.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죠. 그뭐 거의 뭐 1200대1 다 가고 있죠. 거기다가 기름값이 역사상 최고로 비싸고 있습니다. 최고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스피도 한달 동안에 한 8% 정도 그렇게 떨어졌는데 이 중국이 말이죠. 2014년에서 15년, 16년까지 3년 동안 이 중국에서 고비한 시멘트 사용량이 미국에서 100년 동안 사용된 물량보다 더 많답니다 중국을 그래서 시멘트 경제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까 제가 5,500만 세대부터 1억 세대까지 아파트가 지금 공실로 남아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돈을 다 누구 돈으로 지은 겁니까? 중국 정부의 돈 가지고 다 지었어요 그런데 분양이 안 되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건설 재벌한테 다 넘어가게 됩니다. 책임은 건설 재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건설 재벌들이 재벌 시공사들이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 오늘 결정된 사항으로 중국에서 홍따를 죽이는 걸로 결정이 난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급이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이 중국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에너지 문제, 환율 문제. 이게 세계 경제가 다 지금 이 섞여서 돌아갑니다. 어떤 나라도 경제 단위가 큰 나라에서 펑크가 나버리게 되면은 그대로 우리한테 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2009년도에 미국에서 리먼 브라더 사태가 생겼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 은행에서 그 리모 브라더 뱅크에서 부실 대출을 해줬다. 우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틀림없이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런데 그 여파가 우리한테 옵니까? 아닙니까 굉장히 많이 와요. 중국의 그 여파도 우리한테 오면 은 우리 집값이 어떻게 되냐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저께 그 뉴스를 보면서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그 정권 말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노태우 정권에서 그 부동산을 다가 잡으려고 하다 하다가 못 잡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잡았어요. 마지막에 뭐 때문에 잡았습니까? 그때 뭐 DTI 니 하는 그 대출 규제 정책이 그때 마지막으로 정권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것 때문에 부동산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을 확 줄여버리겠다. 전세자금 대출이 확줄어들면 사람들이 전세 가는데 돈이 없어도 못 가요 그럼 집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또 좋지 않은 그런 그 문제들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걸다 생각하면 은 2022년도에 주택시장의 전망은 별로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내년도의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이 지금은 이제 인구가 감소기에 들어서면서 자 중국 문제, 그다음에 에너지 문제, 환율 문제 이런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다지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내년도에는 부동산 대출도 굉장히 많이 막히는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애들이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택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주택이 아닌 그 부분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은행이 대출 규제를 한다. 그러면 은행은 뭐 해서 기업 운영하는데 은행입니까? 이자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자를 1.5% 받았다 그래서 대출을 하다 2.5%를 해주면 1%의 차익이 남죠 그 1% 차익을 가지고 은행이 운영하는 것이 그 기본이죠 그러면 대출이 이렇게 규제를 하면은 그 은행 돈이 다 어디로 갈 거예요 결국 이런 것이 다 상업자금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공장이라든가 상가 건물을 낙찰받아가지고서 그거를, 그걸 대출받기는 굉장히,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주택을, 뭐, 아파트니, 뭐, 이런 거 주택받아가지고서 대출받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진로가 확실히 판가름이 납니다. 저는 매일 인제 경매가 되는 상황들의 체크를 이렇게 해보면서 하는 것이 전국에 공장이 100개가 경매가 나오면 그 중에 30개가 변경이 되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 경매 부동산 경매에서 변경이 자주 된다고 하는 건뭘 나타내는 거뭘 얘기하는 겁니까? 변경이 자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을 소유주는 그 물건이 경매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물건은 변경 한세번 정도 이렇게 되고 하면 결국은 취하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이제 공장들, 특히 공장의 밀집지역들은 여러분 이건 이제 제가 세 번째 벌써 들이 얘기 드리는 것 같은데, 화성 쪽의 공장은 100% 이하로 병락된 데가 없어요. 낙찰된 데가 없어요. 감정가에. 어, 지금 말이죠. 김포 공장도 굉장히 그 낙차가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아, 그럼 낙차 감정가의 100% 면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왜 아니냐? 2000년 초에 비해 가지고 지금 이제 그의 2021년 말이죠. 거의한 2년이 정도가 지났는데, 공장 값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공장가, 그 다음에 상가 건물 값이 다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장 건물도 보더라도 지금 경매하는 게 대부분 2020년에 감정한 거잖아요 지금 차이가 많이 나요 땅값이 그 땅값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서울 공기에서 어디입니까 김포잖아요 아마 화성도 많이 올랐는데 김포보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김포 요새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경매할 때는 경매 개시 결정을 나가서 감정할 때는 평당에 150인데 지금 250만원 거예요 150만원에 공장 용지가 150만원을 경매를 하는데 지금 250만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안몰릴 수가 있겠냐고요 많이 몰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은 안 하고서 왜 이렇게 비싸게 팔려 원인을 그렇게 여러분 보고 판단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와이프하고 뭐, 뭐, 나오뭐이 어? 우리 아카데미는 우리놀 누리 우리 아카데미는 상가 건물 뭐 공장 이런 거 가지고서 하니까 주택하고 상관없다. 근데 주택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